음. 아나 오늘 진짜 성불 할거야 이 정도 숙련도 열심히 쌓았으면은 이제 자격 있어 약간 묻어서 가더라도 자격 있어 최소한 내가 패턴 숙지는 써놨어 패턴 숙지 예를 들면 모였다 흩어지는 거 이런 거 설명 따로 필요 없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것 같아 성불을 위해서 그죠 적어도 짤 패턴이나 어떤 단체 기믹 누구 잡히고 파란색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조금 알아야 성불이 가능한 것 같아서. 패턴 숙지, 최소한. 화이팅, 화이팅! 어? 어, 뭐, 곱하기? 어, 괜찮, 괜찮. 괜찮, 괜찮. 어서오세요. 다섯 줄, 들어가자! 나이스! 나이스! 홈게임 육관문. 수많은 트라이로 익숙해진 봉영씨 과연 오늘은 상부를할수 있을지 암수 들어갔어요 선배님들 암수 들어갔습니다 선배님들 선배님 한분 추방 갠춘 갠춘 선배님 두분 잡기 갠춘 구슬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돌아오셨고, 거울 괜춘괜춘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피해주고, 한번더 피해주고, 쉽죠? 고무장갑 피해주고, 피해주고. 이거는 스페가 쿨이라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괜춘괜춘 거의 두 분이서 버텨, 버텨. 아, 세 분이구나. 오, 나이스. 콩콩이, 콩콩이 좋았어요. 모래시계 이슈 모래시계 금방 넘어가죠? 금방 넘어가버리쥬 좋습니다 평평평 뒤로가서 백어택 아야 어디가 아제나 오지도않았어 선배님들 너무 쎄다 너무 쎄 아제나가 오지도않아 오지도않어 않아. 맞네 쓸수있나? 아 안써진다 로아직미 가자! 집중하자! 원투원쿨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거! 어? 밥값만 하면 돼! 우리 선배님들 계시잖아! 1시 좋아요! 1시 한시 너무 쉽고 1시 0시 1 더하기 0은 1이죠? 바로 1시? 아니네? 다시요 교집인가? 못봤어 교집 교집 어디야 어디야 11.1.0? 오케이 거기까지 거기까지다. 엉덩이, 에, 크리티컬, 좋아요. 보창다들어가고요 나이스. 피해주고, 뒤에서 백어택 들어가면서 잠깐 피하고. 오, 빠르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선배님들 실수할 리가 없지 1,2,3,4,5,6,7,8 선배님들 좋아요 개빨러! 에스더가 있나봐! 누구야 에스더 누구야 잔열 누구야 1,2,3,4,5,6,7,8 선배님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돼요 정확히 정확히 예쁘게 깔아주기 선배님들 보시니까 바로 빠져주고 아 선배님들 역시 이거 6시로 안 몰아도 돼 선배님들 먼 거리 선배님들이 다 해주실 거기 때문에 아 이거 핑 찍어셨네 핑 찍어셨네 오케이 선배님들 감 왔어 감 왔어 오케이 왔다 왔다 아 근데 걸건 좋은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5.7이겠죠 5.7 우리 선배님들 5.7 느낌 좋아요 나이스 카운터 아 너무 좋고 근데 이거 질컷 해야겠는데? 우리? 나 몇신지 안봤는데? 놈에 나오기 전에만 살짝 기다려봐야겠다 눈치껏 5칠 나이스 아 진짜 나 백어택 헤드어택 딜로 아니마부 누나 속상해 아쟤 저기서 뭐해 진짜 누나 나 헤드어택한다 자꾸 그러면 아왜 하필 나야 어그로 진실 몽안전이 몽안전이 넘 좋고 넘 좋고 생겨버렸고 자연스러운 딜컷 좋았다 자연스러운 딜컷 블레엄 구해주는 중 구해주는 중오유킬 진실, 진실, 트루, 트루 아이스 나이스 6시놈메아 너무 좋고 헤드어택 갠춘갠춘 헤드어택 갠춘갠춘 피해주고 어우 아, 정신없어 구사람번 먹어주고 놈메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저형또왜안 올라? 저 누나 운터까지 일삼오삼 확인. 진술 The t r u t t r u g Eyes 좋아요. 끊어 끊어 The Cut Cut Johnny Cut Nice. 다 갔다. 어안 커터 안 냈네. 이정도면진 이겨져랑 진 이겨지지 않았고 아까 1호 몇이었지? 와 잣될뻔 포션 하나 먹었고요 아 무서워 무서워 벤치 무서워 진실? 생기겠지? 파메 한번더 나왔네요 이젠 된다 더더 더 페이크 아이즈 피해주고 대맛이 좋아요 아 파메 하나 더 나온 거 아쉽다 귀환 민무빙 확인 위에 지키고 밑에 버리기 확인 아가 가자 들어가자 여기 들어갈게요. 제가 들어가, 오로로로로 가려진 공간에서 몽환의 기운이 느껴진 아브레셜드가 두 개고, 뒤에 위에 끝. 아, 어, 선배님들 너무 완벽하다. 진짜 선배님들 멋져 보는 중, 보는 중, 안 비벼진 데 보는 중, 나왔던데 또안 나오잖아. 오7 라스트 57, 5b&7, 카운터 어쿨, 내부크 어 쿨. 오, 나이스. 나오셨나? 어 아퍼 아퍼. I need a I need a 구슬 I need a 구슬 구슬 없나? 구슬 기다리는 줄. Counter 쿨 어, cool. counter 쿨 cool. never cool okay 구슬 감사. Oh, yeah, yeah, yeah, yeah, yeah. 아 제발. 가는중 열두시 가는중 제발! 됐다 아왜 아, 하필 나야 어어 어어 어, 진짜 아나 낙사 이슈 때문에 약간 긴장해가지고 긴장하지마 삽질만 하지 말자 똥만 뿌리지마 선배님들한테 똥 뿌리면 안 된다 진실스 어, 페이트 좋아요 집중 집중 포커스 어나 <웃음> <난> 무서워 손으로 <웃음> <웃음> 밀었어 가자키괜춘괜춘 당하지 말고 밑에 버리고 나 카운터 쿨 하지만 선배님들 역시 암수 던지기! 암수 들어갔어요 선배님들을 위한 암수 좋다좋다 어머어머 몇줄이야 몇줄이야 진정해 진정해 방심하지마 낙사하지 말고 빨리 집중하란 말이야 오래시계 없고 그냥 나 딜하면 돼 딜하면 돼 낙사 조심 3열딜러라고꼭 딜을 잡을 필요 없어 헤드어택 침착하게노려낙사하는것보다나낙사하는것보다 낙사, 헤드어택이 나 요건 못참지 전덩 최고 레이저 갠춘갠춘 갠춘. 구슬 바로 먹기 어 나이스 이만 집중 집중 숨 쉬지마 숨 쉬지마 오케이 응가 응가 빼드려 빼드려 응가 빼드려 선배님들 불편하다 응가 빼고 완전 구석에 그냥 사라져있어 아홉씨에 혼자 이렇게 선배님들 불편하지 않게 1초 0초 나이스 제발 거짓 진실 제발 선배님들 됐어 됐어 저기 안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나이스 으아 으아 암수 노메 여섯 시, 노메 여섯 시 달려, 달려, <웃음> 아 됐나, <웃음> 아 됐다. <웃음> 아니 아니야 아직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공경아 진정해 아직 안 됐다. 이 낫나 없어. 선배님들 노 낫나 가능? 노낫난데 우리? 난나 오나? 난나쿨 오나? 들어가면 오나? 오케이. 대단. <웃음> <됐다, 웃음> 진짜. 나나날 지켜줘. 진정해, 진정해. 그다 사각. 아니야, 아니야. 나 사각.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 당신은. 믿을 수, 믿을 수 없어요. 나도 널 믿지 못해. 열한 시. 영 시. 영씨 개꿀띠 아 진짜 세모 어디야 원 어디 어디 어디 3이라고? 3이램에아 깜짝이야 아 아 깜짝이야! 아! 아나 무서웠잖아! 3인한데나 거기서! <웃음> 아니 진정해 <웃음> 성클할 수 있어 공룡아 다 왔어 선배님들 도 암수 없어 진군! 진군 써드림! 선배님들을 위한 진군! 들어갔어요 선배님들을 위한 진군! 진군의 깃발 들어갔고 암수는 없고요 휘적휘적 나 카운트 쿨쿨! 나이스 됐다 고무장갑? 쉽죠? 너무 쉽고 오케이, 369, 12 조심 들어와 츄라? 흐, 안해, 안해 누나 미안 가운데만 안 까면 깼어 ㅆ 됐다 해버리고, 뭉치고, 선배님들을 위한 진군 한번더 진군 한번더 가운데만 안 깔리면 돼 가운데만 안 깔리면 돼 이거 ㅅ <놀람> 와 됐다 디져 ㅆㅂ야 아하하핰허허헣허 다 흐어욵 <웃음> 됐다아 선배님들 시네마틱 좀 볼게요 처음봐서 아 됐다아 고생하셨습니다 어, 아부 누나 울어? 어 누나 미안 아 땀이구나 아 땀이구나 다행 아크아시아는아돈아물아아나잘해 누나 타구에서 보자 누나 아 됐다 하루디 초아 잠깐만 하루디 초기 화를 했는데? 아크라시아의 망야 하루디 초기 하라고? 아잠깐만 지금 성불했는데? 또 하라고 이걸? 성불 치우치우치우